그죠? 네 그죠? 네네네네네네네네 자신 있으네죠네안 되면 네네 <웃음> 아, 자, 네잘알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아, 자. 네 o 네네네 아니 제가 봤을 때 민규씨는 어.. 성악을 안 했으면 레크레이션 강사로 굉장히 배송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 a 가 b 가 c 가 나가실 때 나가실 때 상품 받아가세요 아, 상품했근데눈좀 내야지 아 그래요? 고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옛날 거 같을 때 되게 추억 도없네 그러네요 그런게 굉장히 아, 많이 선분들이 그런... 이제 같이 성장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 처음 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노래 노래해 노래, 노래, 피로도 노래노래 노래, 노래. 노래, <웃음> 노래, 그래도 저희가 이제 또 전주에서 정말 저희가 한번도이여섯 번째 콘서트까지도 한 번도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렸던 적이 없어요 습니다 소마도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웃음> 신나게 뛰고 가면 저는 이제 소감도 무슨 너무 말이 편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신났고요 아.. 정 여러붓을 이렇게 한명한명힘들 주시는게 이게 보통 이 아니고 이게 사람을 움직인다는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게 이건 기적입니다 어, 저희는 매일일 기적을 낳고 있다고 굉장히 아쉬운데 이두 번을 어떻게 불태울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남은 두 번은 정말 특별히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답을 못 찾았는데 방금 찾았습니다 애꿀 때 직진적인 근데 네. 부산에서도 준비하겠습니다 내집 힘박이라서 서둘러 줄요 오늘 <목소리도 목소리도> 집에 갔습니다. 너무 안하 부산 그때쯤이면 아, 장마긴 한데 아는니까 상관없어져요. 네, 네. 어, 뭐 남은 두번 저희는 이제 컨디션을 좀잘 관리를 해서 다음 날이 저희가 봄이 없더라고요. 내일이 없다는 식으로 상대를 가라앉습니다. 그 멤버들 것도 하나씩 들려 줄것같아요 <웃음> 어? 이게 아, 누구인가요? 다 있어요? 아, 아, 아, 다 있구나? 아, 가져가도, 아, 돼요? 아,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도 반납, 돼요? 반납하셔야죠 아 반납하셔야죠 <웃음> 정말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팬카페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사실 특히 저 저는 모르죠요 제가 뭐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귀엽다고 할게 아니 정말 정말 저희 사랑해주시고 정말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희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팬카페분들께 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해서요. 정말 뭐 말이 필요 없듯이 노래로 승부보는 그런 그룹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많은 아버님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웃음> 네, 아버님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팬카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굉 사실 그런것 같아요. 가족같은, 늘늘 그러니까 늘 곁에 있는데 어, 있는듯 없는듯 사실 평소, 평소에는 무시할 때도 많지만 근데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어, 존재이고 그리고 감각표거든요. 어, 어, 어, 아, 아, 제가 뮤지컬 데뷔한지 5년이 넘었어요. 네, 몇년 됐는지 지금 감각표인데 아무튼 이번에 저는 슬로건을 계속 이 공연 때마다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음, 문구랑 이런 것들을 다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한번 보면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리고 사실 뭐 저희 팬카페 뭐 누구의 팬카페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내 가족을 소중하고 하지만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모두 한 팀이고 어네 그런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 더 많이 사랑받고 좋은 음악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음악이 그런,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구만 제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굉장히 아쉬운 5년이 한 것도 지나서 너무 아쉬운데 오늘 정말 멋진 연주를 해주신 팬들분들과 그리고 이 분야를 함께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들께 가장 많은 감사와 사랑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주신 밴드 분들과 그리고 모영수 분들께 다시 한번축수부탁 드리겠습니다